양념을 얘기하다보면 빼먹을 수 없는 양념갈비와 생갈비 아...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당뇨약을 올려야 된다고요? 아, 선생님! 식사 관리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인터넷에서 당뇨식단을 찾아보지만 이걸 다 어떻게 외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복잡한 걸 이해 못 하시는 시니어분들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쏙쏙 되는 초간단 당뇨식단 세 가지 원칙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외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갈아먹지 말아라 입니다. 밀, 가루, 쌀, 가루, 과일, 주스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갈아먹었을 때안 좋은 이유는 당이 너무 빨리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쌀가루로 만든 떡을 섭취했을 때는 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을 관리를 하는 최장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또한 과일을 주스나 즙으로 만들어버리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섬유질이 다 걸러내져 버리기 때문에 이 폴리페놀이 주는 항산화, 항당뇨, 항암 효과까지 다 같이 걸러내지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 홀푸즈로 과일도 즙이나 주스로 짜먹지 말고 과일 자체를 드시고요. 탄수화물도 가루로 만들어지지 않은 쌀밥, 현미밥 자체를 드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국수나 빵보다 쌀, 밥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은 곤약국수도 좋습니다. 간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물론 당연히로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허기가 져서 허겁지겁 먹다 보면 너무 양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 절대 안 되죠. 그래도 간식을 조금 먹고 싶을 때 어떤 간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알아놓으면 참 좋겠죠 과일이 간식으로 좋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텐데 모든 과일이 된다는 건 아니죠 과일을 고를 때 주의사항은 첫째 열대 과일은 피하고 둘째 푹 익은 과일은 피하자 입니다 열대 과일의 예로는 흔히 파인애플과 망고가 있고요. 그리고 복숭아가 설 익었을 때와 푹 익었을 때 당도와 당직수가 크게 다르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푹 익었을 때는 당이 너무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좀설 익었을 때 드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당뇨인에게 좋은 과일로서는요.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 체리, 그리고 토마토. 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들 또 갈아 먹지 마세요. 다음 간식으로는 우유와 견과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우유는 포만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견과류는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런 견과류 드실 때 건포도나 건크랜베리가 함께 들어있었다면요. 이런 거는 빼는 거잘 아시죠? 자 마지막 셋째 주의사항으로서는요. 외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 물론 당뇨 식단 좀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식할 때 특별 주의사항은 바로 양념에 있습니다. 대부분 맛집에는 이런 양념이 맛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양념이 맛있으면 대부분 어떻죠? 맵고, 달고, 짜고. 그렇죠? 이런 짠 음식은 밥도둑이라고 하죠. 이런 짠 양념 때문에 따라오는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덜 짜게 드시거나 아니면 짜다 싶으시면은 입을 좀 헹구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념을 얘기하다 보면 빼먹을 수 없는 양념갈비와 생갈비 역시 양념이 없는 생갈비가 더 좋겠고요. 외식하실 때는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고르시면서 채소나 야채를 곁들어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밥이나 국수를 따로 찾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습관을 바꾸려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간단 당뇨 식단 관리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당뇨 식단 관리는 잘 되실 것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